눌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약간은 재미있는 시계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시계는 알람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GMT 시간, 즉 듀얼 타임 시간을 가지고 있는 시계입니다. 알람 기능이하면 요즘에 핸드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 그다지 그리고 GMT 시간도 마찬가지죠. 쓸모는 없지만 이렇게 수동 시계에 모든 기능을 다 담았다는 게참 대단한 시계인 것 같습니다. 이 시계의 이름은 블랑팡인데요. 전체 이름은 블랑팡 레만 리빌 GMT 시계입니다. 리빌은 제가 영어로 읽은 거고요. 프랑스 말로는 기상이란 뜻입니다. 알람이란 뜻이죠. 보시면 이렇게 안쪽에 인디케이터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약간 복잡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합니다. 먼저 베젤의 크기는 40mm 이고요 두께가 상당한데요. 두께는 13.3mm입니다. 먼저 전체를 다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엘리게이 스킨에 블랑팡 각인 그리고 디버클입니다. 블랑팡 그 뒷면을 보시면 시스루백입니다 블랑팡이 있고요. 레귤레이터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쪽에 레만이랑 각이긴 있고요. 방수는 1 0 0 m 이고 이와 같이 되어 있는 시계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시계의 다이얼을 보겠습니다. 어, 약간 복잡하게 생겼는데 12시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보겠습니다. 12시와 1시를 보시면 이렇게 인디케이터가 있고 1시 쪽에 종이 있죠. 이 인디케이터는 알람을 껐다 켰다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렇게 8시 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작동해 볼까요? 그래서 돌려서 여는데요. 다 열어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뒤쪽에 이렇게 해서 눌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눌러진 상태입니다. 제가 아까 알람을 맞춰놔서 알람 소리가 들렸는데 이따가 알람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3시에 섭서클이 있는데요. 이게 알람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10시 15분에 맞춰 놓아 있는 상태이고요. 4시와 5시를 보면은 날짜창이 있고 6시에 서브클럭은 돌아가죠. 초를 나타냅니다. 9시 쪽에 조그만 서브클럭은 GMT 시간, 즉 듀얼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그리고 10시부터 12시까지는 파워 리저브를 나타내는 인디케이터입니다. 이 시계의 최대 파워 리저브 시간은 40시간인데요. 먼저 파워리저브에 대한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기능은 두시쪽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두시쪽은이 파워리저브와 GMT 듀얼타임 시간을 맞출 수 있고요. 4시쪽은 알람을 맞추는 건데요. 지금 맞춰보겠습니다. 먼저 듀얼타임을 맞추고 두 번째로 알람을 맞춰보겠습니다. 듀얼타임은 이쪽은 돌아가지 않고요. 크라운이 잠가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쪽은 그냥 있는 상태입니다. 이쪽은 크라운을 열어야 하고 이쪽도 크라운을 열어야 합니다. 그냥 있는 상태에서 돌리면 시계 방향으로 해서 돌리면 10시와 12시 보이죠? 파워 인디케이터가 돌아가는 걸 충전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좀 많이 돌려보겠습니다. 왜냐면 이따가 재밌는 기능을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대충 이 정도까지 돌렸습니다. 많이 올라갔죠? 최대 파워 위접 시간은 40시간입니다. 그리고 한 칸을 빼면요. 시간이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고요. 안타깝게도 날짜를 바꾸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계를 바꾸어서 예를 들어서 오늘이 13일이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돌려서 날짜를 바꿔줘야 되는, 됩니다. 약간 번거롭긴 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칸더 빼면 이렇게 분을 바꾸는데 이것과 이쪽 9시쪽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한국에 제가 한국에 있으니까요. 한국이 10시 10분일 때이큰 시침과 분침이 한국의 시간이 되고요. 영국의 시간을 이 조그만 걸로 맞춰보겠습니다. 맞추면 먼저 영국의 시간을 맞추는데요. 한국의 시간이 10시 10분일 때 영국의 시간은 새벽 1시 10분인데요. 오전 10시 10분, 새벽 1시 10분 돌리면 12시가 넘어가고요. 이렇게 1시 10분. 조그만 이 9시에 있는 인디케이터로 1시를 보고요. 분으로 10분을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한 칸을 집어넣어서 분은 두 칸을 빼야 되고 시침을 바꿀 때는 한 칸을 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옮길 수 있는데요. 옮기면 1시 10분인데 오전인데 오, 오후인지 잘 모르죠. 이때는 더 돌려서 이렇게 날짜가 돌아가는 상태를 보고 14죠. 이렇게 14가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돌리면 날짜를 역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13일 오전으로 맞추고 싶다 하면 은 12시니까 오전 1시, 오전 10시 이렇게 맞추, 맞추고 넣기만 하면 됩니다. 크라운을 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인디케이터를 읽으면 한국의 시간인 오전 10시 10분, 영국의 시간인 잘 보이진 않지만 1시 10분을 맞춘 상태이고요. 다 들어간 상태에서 인디케이터로 돌리면 파워가, 파워 가 위저브가 충전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상태입니다. 이 시계의 알람을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계의 알람은 3시 쪽에 보이는 인디케이터로 맞출 수 있는데요. 예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냥 일반 시계처럼 오전 10시든지 오후 10시든지, 지금 예를 들어서 10시 15분에 맞췄을 때 모두 다 오전 10시 15분에 다면 알람이 되고요. 오후 10시 15분에 돼도 다시 알람이 울립니다. 그, 그러면 빨리 되기 위해서 맞춰보겠습니다. 그라운을 열고요. 그라운 바로 열린 상태에서는 시계방향이나 반시계방향이나 아무것도 작동하지 이 않습니다. 한 칸을 빼서요. 돌리면 이, 이 시계 보, 보시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했을 때만 돌아가고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했을 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시 20분에 알람을 맞춘 상태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알람을 울리게 하기 위해선 당연히 이쪽에 하나, 둘, 셋 알람을 이렇게 켜야죠. 그런데 방금 알람 소리를 들으, 들으셨다시피 이쪽을 만약에 열어놓, 열어놓는다면 듀얼 타임이나 파워 위저블을 할수 있는 쪽을 열어놓으면 이렇게 알람을 켜도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눌러진 상태 하지만 이, 이쪽 크라운은 지금 제가 열어놨는데요. 열어진 상태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알람이 작동합니다. 그러면 알람을 눌러보겠는데요. 이 시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로 가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파워 위저브를 보시면서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파워 위저브가 엄청나게 빨리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내볼까요? 이렇게 파워 위저브는 끝까지 갔고 하지만 초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지를 시키고 제가 방금 눌러서 정시가 됐죠? 이쪽으로 다시 약을 주면 은 파워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와 같은 시계입니다. 이렇게 디버클이고요. 안쪽을 보시면 레만, 그리고 숫자, 블랑팡, 로터가 있고 레귤레이터가 열심히 돌아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복잡한 시계였는데요. 인디케이터가 아주 많이 있고 크라운도 세개가 세 있으며 jc 직거래소에서 맨 처음으로 소개하는 수동 알람이 있는 시계 그리고 멋있게 시드로 백이 있구요 40mm의 베젤 두께도 아주 두꺼운 13.3mm 최대 파워 위저브 시간은 40시간의 플랑팡레만리비어 gmt 시계를 소개했습니다 짠